101 most common do type verbs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type 동사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동사는요. believe, know, understand 이세 가지예요. 자 먼저 동사 believe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 believe는 여러분 보통 믿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계십니다. 자 믿다 라는 의미를 얘기 드리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동사 buy 떠오르셨나요? 이 buy에 바로 이 believe의 뜻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떤 믿으나 이런 데서 종종 잘볼수 있는 구어체 표현 예, 믿을 수 없다 라는 의미로 I don't buy it. I don't buy it. 이표현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지금이 바로 지난 영상 보시고 복습부터 하실 타이밍이고요. 자, 여러분 기억 나셨고 공부했다고 믿고, 저는 계속 이제 believe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elieve는 이제 믿다라는 의미인데, 이 믿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가장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쓸 법한 그런 이제 문장들, 상황들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그 말을 이제 믿다,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건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elieve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 사실이거든. 나좀 믿어 줘. 날좀 믿어 줘. 자,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believe me. believe me. believe me. 예, 네, 나를 좀 믿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좀어내 말이 사실이라고 좀 믿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어 그러면 난너못 믿어. 난네 말을 못 믿겠어. 어너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자 이런 의미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Believe가 do type 동사니까 do를 써서 얘기하면 됩니다. I don't believe you. I don't believe you. I don't believe you. 이러면 어난너못 믿어. 난너니 네 말을 믿지 않는다. 난네 말을 믿지 않아.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원래 어떤 사람을 믿느냐, 뭐, 이런,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믿느냐, 뭐, 이런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또좀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자, 이거는요, 이제, can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can이, 뭐, 능력도 있지만, 이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미를 약간 좀 강하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좀 믿을 수 없거나, 좀 터무니 없거나,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도대체 믿어지냐? 이게 믿는 게 가능하니?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믿을 수 있겠어? 자 이런 의미로 이 can you believe it?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예, believe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여러분이 들은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 믿어져? 이런 의미로 can you believe it? 자,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황당한 해외 토픽이라든가 뭐 황당뉴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시다 보면 이 문장 이제 종종 보실 수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나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오고 또 어떤 믿고 안 믿고 하는 대상이 되는 어떤 정보나 이야기가 올수 있는 것처럼 아예 그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내용 전체가 그냥 문장으로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보통 이제 문장일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을 이어주는 접착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착제가 바로 이, that이죠. 그래서 여러분 I believe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이제 문장에 또 다른 문장이 추가로 될 때, 이제 that를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I believe that 하고 여러분이 그 믿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주어동사 문장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어동사를 이어주는 이 대표적인 접착제인 이 that은 워낙이 생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생략된 채로 많이 많이 써요. 여러분 특히 뭐 I think that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that 생략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believ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that 없이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I believe the children are a future. 사실 이건 노래 가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Whitney Houston 이라고 하는 가수의 그 Greatest l o v e a b l 이라고 하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예요. I the are 자, 그런데 이 believe 가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Believe 다음에 어, 때로 n 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Believe하고 Believe in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 굉장히 또 많이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Believe in 하면 여러분이 기존의 여러 가지 문법책이나 자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뭐의 존재를 믿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believe는 이제 뭐뭐가 사실이라고 믿다,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그 의미고, believe in이면 존재를 믿다 해가지고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이제 예문이, 뭐 do you believe in God 이런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런 거.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달리 뭐또할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영어를 잘 접하게 되면서 가장 잘 많이 만나는 그 believe in은 이런 그 아까 뭐 종교나 그 신적 존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표현입니다 Believe in yourself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Believe in yourself 하면 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복잡한 얘기가 이게 아니라 Believe in 다음에 오는 것에그 능력이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옳은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Believe in yourself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가능성 여러분의 잠재력 자, 이런 거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는 영어 잘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한테 해보지도 않고. 어, 여러분 안에 할수 있어요. 다 있거든요. 여러분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좀 그런 신뢰를 가져보세요. 라는 말로 제가 believe in yourself 이런 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정말 좋은 말이니까 believe in을 공부하면서 이 의미와 함께 이 표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그 좋은 어떤 그런 가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신의 존재 이런 거에만 쓰이지 않고 이제 이럴 때도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어, 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전치사 공부하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i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좀더 많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또 believe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믿다라는 말로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영어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이러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뒤에 다른 문장 하면 믿거나 말거나 이렇더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사람 100살이래 뭐 이러면 Believe it or not he's i 100 years old 에, 별로 그렇게 100살까지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나, 남자분이신데 세상에 에, 그렇다는 거여뭐 네가 믿어도 안 믿어도 할수 없지만 이런 의미로 야 믿거나 말거나지만 야, 그분 100살이래 이런 말로 Believe it or not He is 100 years o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물론, believe it or not.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장들 여러분이 또 더해서 이제 응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동사는 know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알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이 표현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장이 이미 벌써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동사는 기본 3종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뭐, 원래 안다, 그냥 안다, I know, 이러겠죠. 안다라는 게 우리가 뭐 의미는 알겠지만 이게 어떤 뭐 동작으로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ing형, 뭐 시제 이런 거 전혀 안 쓰이거든요. 그 그냥 기본 3종 일단 먼저 쓰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냥 안다라는 거, I know,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우리도 보통 누가 자꾸 이제 뭐, 이미 알겠는데 자꾸 잔소리 하거나 이러면 알아 알아 알아 이러지 않아요? 영어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know, I know. I know, I know. 알아, 알아. 알아. I know, I know. 안거든. 안단 말이야.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알아, 알아 하는 게 일정한 리듬과 그 있는 억양이 있는 것처럼 영어도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문은요? 알았나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난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알았나요? 이러죠. 이 알았나요의 의미로 제가 또 이전에 알려드렸던 표현이 있는데, 어, 기억나세요? 우리 동사 have 할때 얘기드렸는데요. I don't have a clue. I don't have a clue. 기억나세요? 우리 뭐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실마리도 안 잡힐 때한 개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으로 I don't have a clu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드렸어요. 아또 기억이 잘안 난다. 가물가물하다. 네 역시 다시 또 오늘 어 일단 일단 우리 보고 있는 이 영상 끝까지 봐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꼭 다시 돌아가서 복습 좀해 주시고요. 자 질문입니다. 누태협동사니까 do you k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요즘 이제 그 인터넷 우스개로 외국인들한테 뭐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뭐 do you know 뭐 누구 뭐 이런 거뉴노뭐 you know 시리즈 뭐뉴노 you know 클럽 <웃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재밌게 하는 말이고 우리 뭔가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냐라는 의미로 보통 이렇게 뒤에 요걸 붙여서 얘기를 해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에무 yeah,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차를 산지 얼마 안 돼서 차 조작이 좀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누가 좀 물어봐야겠는데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나 싶을 때 차에 대해서 좀 알아요? 좀 아시면 나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 Do you know anything about까지 한 덩어리로 또 이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 n o 는 이제 이번 3 종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다음 동사는 understand예요.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어, 앞서서 동사 k n o 이야기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할 때,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 understand 뒤에 사람이 오면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할 거 없다고 얘기한 건, 우리말로 그냥 쓰는 것들 그대로 그냥, 어, 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말과 영어가 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쉬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나를 이제 이해를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My husband doesn't understand me.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 3인칭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주어를 이제 My husband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넣어서 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My husband doesn't understand me 또는 뭐, My wife doesn't understand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네, 어떤 사람을, 나를, 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오늘 한 동사들 뭔가 조금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Believe, Know, Understand 자 뭐죠? 뭔가 다그 그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자 이런 동사들은 어떻죠? 우리가 의미는 알고 있지만 사실 딱히 어떤 이것을 한다라는 게 시각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자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보통 ing 쓰지 않는다 ing 쓰는 그런 시제 소위 말하는 진행형 시제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believe에 ing가 들어갔거나 know에 ing가 들어갔거나 understand에 ing를 쓴 그런 그런 동사로 된 문장 들어보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가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공통성 있는 동사들로도 한번또 오늘 좀 묶어봤습니다. 자, 연습 시간입니다. 절 믿어주세요. Believe me. 난널 믿지 않아. I don't believe you.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Can you believe it? 전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the children are our future.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스스로를 믿으세요. Believe in yourself. 믿거나 말거나 그는 100살이래요. Believe it or not, he's 100 years old. 알아알아 알아. I know, I know.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차에 대해서 좀 아세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전 이해가 안 돼요. I don't understand. 제 남편은 저를 이해 못해요. My husband doesn't understand me.